When I come back here, yeah. I can use in this one, right? Yes. Okay. My Everything in here. Okay. Okay. Oh, okay. Okay. Okay. Okay. o k y Okay. a h is t h e r a h a y e a n a y o a i r s a l o n a o a y o s a l o k a h Okay. Okay. o y o k a o k o s t y o a y o a h a y o s a o k a o a o k a o a a o 아, 쏘리 어아 와, 낮에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약간 중국과 한국 그 사이 느낌 정도랄까? 어, 어쨌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을 어, 다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침에 준비를 너무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머리를 세팅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조금 덥수룩 하기도 하고 미용으로는 일본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일본이 어 미용을 얼마나 잘하면 어 그리고 서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 서비스의 나라잖아요 여기가 그래 가지고 한번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도쿄나 오사카처럼 그렇게 막 대형 살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본의 미용실을 경험해 본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가시나봐요? 아 여기 가보요아 여기가 어저께 말한 거긴가요? 아니요. 여기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또 약간 호스텔 느낌도 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다 친해졌어요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번호는 공유 안 했지만 밥은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그거한 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머리 아는데 한국은 어디 가면 한 블록당 미용실에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는 미용실이 없어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찾으려고 했는데도 네, 없어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진짜 빌딩이지만 헤어살롱이 어 진짜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금까지 지나다니면서 생각해보니까 미용실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오길 가다가 발견했는데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매울려나 이거랑 이거. 아. 어. 아, 아 여기 있다. 한국어 보자. 오, 있다, 있다, 있다. 신규 중. 꿀야키토리 덮밥이구나. 된장국도 필요하려나? 된장국이 1,500원이야. 날개란 세트랑 그러면 미소국 나오니까 이거 하나랑. 어,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네, 또. 날개란 세트 하나랑, 보통, 공깃밥은 많이. 구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포레, 어, 포레, 포레. <웃음> 아. 어, 어. 미소국이랑, 그리고 여기 옆에 반찬들도 있어요. 소주가 이렇게 생겼네. 오, 어, 그게 다 까지네. 그 소스 밥이랑 그 네모난 그 밥이랑 같이 먹는 그 밥이랑 그 그거랑 같이 먹는 느낌이고 고기는 데리야끼 치킨? 응 꿀맛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응, 먹을만해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고 홍차네 홍차 홍차서 시원하게 얼음물에다가 해 가지고 쓰는 거야. 들이야. 아다겠습니다니다니아고맙습니す 아, ありがとうござい ます. ありがとう. 嬉しいとす니다ありがとうござ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지나 진짜.. <웃음> 남자 보이는데.. 아 대단하다 대단해 특이한 사람들 많이 다닙니다다 쳐다보는데? 아 진짜 저 사람 은 진짜 특이한 세상을 갖고 있다 여기서 저러고 있는다고? 우와.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텐데 점심시간에 사람들 여기에서 와 벤또 사가지고 여기에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심을 먹나보네 아, 할아버지시구나 카와이 아. <웃음> <웃음> 엉덩이 n 리 see. I can't see. I 이 a n t see. I c 다 n t see. I can't see. I can't see. I can't see. I can't s e 이거 살짝 모궁화꽃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 2층 쉬프트 헤어살롱 커트가 5만원 커트랑 컬러가 10만원 커트랑 펌이 10만원 커트랑 트리트먼트가 15만원 5만원? 5만원? 아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아 그나저나 오늘 하늘 진짜 맑다 와이 택시도 진짜 이쁘긴 한데 이 뒤에는 저거 게임에서만 보던 그 택시인 것 같은데 오..어..스바라시 어, <웃음> 아 바퀴가 옆으로 돼 있네 옆으로 5만원짜리 미용실은 포기했습니다 좀번화가 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더싼 미용실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머리에 5만 원은 조금 그래도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3만 원까지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여기가 텐진 솔라리아 스테이지 근처 핫플레이스인데 여기에는 미용실이 하나쯤은 있겠지? 연습해둬야겠다. 이 근처에 미용실이 있나요? 코너 치카분니 미용실이 아리마스나어 죄송해요. この近くに美容室はありますか美容室。ああ。なんで俺にモンスタークレープさあ、ご。ああ、近いんだ。もう椅子るって言中とはいくらに 1500円 ぐらい。ああ、一般ここが多分店なんですで、今が<笑> 세븐일레븐 어 세븐일레븐어 아구 아구 어어어 아리가또고자이 어, 어. <웃음> <Arigato gozaimasu. 웃음> 일단은 여기 찾았는데 일본분들은 대부분 4,500엔 그러니까 한 45,000원짜리 미용실을 다니시네 미용실 여기다가 차리고 싶다 30분에 2천원 하루종일 만0천원 주말에는 2만원 아저있다 아구레노 나아구레 나아구레노 나아구레야여가 아구레노 여기가 3층에 있네 어 뭐야 <웃음> 잠깐만 아구헤어살롱 근데 이거 <웃음> 되게 뭔가 작은데? 와, 되게 오둡고 되게 작다. 또 살롱이 또다 같이 붙어있네. 세시스 살롱도 있어 위에. 이치. 아. 그래서 영어. 아. 말이 많습니다. Can speak e n g i s 아예 예. I can speak English. Okay. So you wanna k n appointment? n o I didn't make an appointment. Okay. Just for haircut. Just for haircut. h h a n e here at 2 p.m., uh -huh. I can do that. How much is for haircut? t 0 r e t h a n yen. 네, okay, you. okay, okay, o I will call you back later. i s okay, alright. Sure. Okay, thank you, thank you. Oh, 어, 이 정도는 예상했으니까. 여기 필땡다 이제 미용실이니까 한번 다돌아다에 보지 뭐 되는 곳 있나. 아까 여기가 4층. 아나 미용실 이렇게 어렵게 찾는 나라는 또 처음이네. 아, 셀카. 어, 할, 응? 아 잠깐만 이거 스페셜. 스 이약 스킨? 비용실미용시잖아요 아! 아까 그 날개랑 풀어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아 배가 너무 아픈데? 아 일단 이 근처의 백화점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미용실이 예약을 해야 되나 봐요. 아까 인터넷 찾아봤었을 때도 예약이 필수다.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데있 으려나 도서가 일단 자연 스럽 게책보는척하 면서 책보는 척하 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 아, 니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금다 부른다 아, 실례합니다 네. 이화일실은 어디에 있나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 화장실에 있는 화마실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패밀리 마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건물 중에 화장실 하나가 없다니 아, 여기 구찌 있고 명품 매장인가 보니까 여기에는 화장실 분명히 있다 아, 자연스럽게 쇼핑하는 척 하면서 어 구경 조금 하다가 여기 있는 척 하면서 보통 2층에 있으니까 일단 2층으로 올라가보고 와 진짜 너무 많아 너무 힘들다 와날개라는 어, 효과가 이렇게 크나? 와 이제 미치겠네 여자 화장실 밖에 없는데? 어 잠깐만 뭐야 여 여자 화장실 밖에 없어? 여성매장이라서 그런가? 3층 오. 뭐야 이것도 여기도 남자 장식밖에 없는데 아우 신치겠네아 죄송해요. 네아기했네 아우 어디했네 아우 신기했네 아우 신기했5 아우 신기했3 아우 신기 아우 신아아 아 여기도 여자 화장실 아우 화장실 이렇게 만들었어 아 진짜 제발 일본 와서도 이러면 안돼아여기 남성매장인 가 보니까 있다 있다 아 드디어 있다 끝까지 긴장을 풀면 안돼아 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4층까지 전부 다 여자 화장실인 건좀 너무하다 너무 많이 지쳐버려서 아까 그냥 그 영어 할줄 아는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영어 잘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소통이라도 조금 돼야지 자포자기 Excuse me, still can do it 2PM, right? Yeah, uh, sure uh. Can I wait here? Sure uh. Okay, okay Ah, I can m a i t here, right? Sure. Okay. Make like some tea or coffee. c o f f please. Sure. Hot 응. r ice? Ice, please. i 아, yes. 한국 미용실들은 여기 제품이 엄청 깔려 있는데 여기는 제품이 하나도 없네요. Okay. This is this essence for uh, hair? No, this is a shilizer like. 아, yeah. 아 yeah. 그렇게 생겼네요. <웃음> 이게 에스프레소인데 에스프레소에 물 조금 탄 거? 아, 너무 쓴데?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스티프는 없고 다 디자이너들 같아요. 디자이너 세명 있어요. 한 분은 염색하고 <람직> 커팅을 하고 한 명은 매직 시술하시는 거 같고 한 명은 그냥 커트만 하시는 거 같아요. 약간 고급 커스 스타일인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한국에서 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 그런 거 하셨어요. Hello, h o w o s o how did I get your hair today? Japanese style. Japanese style? Most Japanese guy likes. like korean hair s t y e this uh -huh. kind of hair s t l e is popular uh -huh. i don't want to cut too short okay okay uh -huh. where did you l e n o speak english i have american boyfriend now so <laughs> ah, <that's> <laughs> <yeah>. <laughs> <laughs> To get haircuts in Japan? Yep. <laughs> I'm nervous. <laughs> <laughs>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in the health? 15 years. 15 years? Yes. <laughs> I didn't cut so much. It's uh -huh. like kind of a r e a m It's soft. y o u okay? Okay. t o h a n k to. I h o m t h t u Good, good. Oh. Hello. Hello. Hello. h a l l o h o h e o h e l o h e l o h e o h e l h o Hello. h o Hello. h e l l Hello. Hello. e l o h e l h e l h e l h e l h e a h e o e a h y l e a h e l o e l h l o e l l o l e l e Relax? It feels good. Yeah. Oh. Relax. Yeah. Oh. <laughs> Do you want me to put hair washers, please? Uh, yes, please. Okay. Japanese style. Okay. <laughs> <laughs> Get a small, small h n i t i z e r Yes. <laughs> okay?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Okay. Thank you. Can okay. k a y o k a Okay. Okay. o a y o a y Okay. o a y Okay. o a y Okay. a k y o a k y o Okay. a k y o y o o o a o a I hope you have a good trip.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안 죽어진다. 여기도 볼륨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희가 메이드 카페인가 보다. 아 이게 메이드 카페인가? <목소리> 코코, 코코와 메이드 카페 데스카? いくらで 1시간, 1시간, 1명, 차지 800리미, 차지 앤드 바우더. 아, 60분에 880원. 차지 앤드 바우더. 아, 이게 추천. 추천, 어, 베리베리 캣터, 고양이, 토끼, 판다 너무 귀여 프리티. 카메라 오케이ですか? 아, 카메라네 비디오와노. No. 아. 사진은 오케이. Okay. 어, 왓다시 응. 카메라 유튜버야. 아. 아, 카메라가 아, 노. 아, 숨이 아, 마세요. 와, 어이 이거 응. 비디오 해야 돼. 아そうなのでも写真はオッケーだけ 아, 아. 비디오 해야 돼, 비디오. 아, 고민이야でもよか더라ら今度遊び来てね <웃음> 아, 오케이, 아りがとうね. 아, 컨텐데 바이바이. 아, 아, 아, 비디오는 안 되고 사진만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탈락. 왜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만원 정도 줘야 되네. 도고, 나, 도고, 도고 데스가? 그래, 어, 그래, 또, 어, 그래요. 근데 이거 붕어빵 이거 이름은 뭐지? Haha! <laughs>